여러분들 그 현실입니다 오늘은 한번 네 지금이 여름이지 않습니까 네 며칠 동안 계속 강만 다녀가지고 여름을 실감 못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뒷산에 한번 가보니까 여름 진짜 지금이 여름이라는 게 실감나네요 한번 여름에 어떤 곤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여기 지금 저희 아빠가 내두기를 잡았습니다 보시면은 초식이라서 입이 그다지 위협적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기 다리 여기 보시면은 가시가 있습니다 다으면은 꽤나 아파요 그래서 세게 한번 맞으면은 겁나 아프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날개가 있습니다 이걸로 보아서 성충이고요 와아와어 아프네요 아야아야 아, 야 아프다 야 하지 마라 야안 죽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좋을 걸와이 사마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넓적배 사마귀는 아니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류 아마 참사마귀나 그냥 사마귀 아니면 왕사마귀 중으로 보입니다. 아, 뛰었다. 한 마리 더. 왜 이렇게 점프를 잘해? 여기 지금 있죠? 여기. 근데 너무 작아서 사육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풀어주겠습니다. 근데 모습 좀 찍고. 아직 초기명으로 보이고요. 유충입니다. 여기 입동에 넣어놓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도 반드시 달아주세요. 쿠키 영상 얘 뭔데? 네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메펜데스에 매달려있는 불쌍한 각시메뚜기씨 요가 아니에요. 각시메뚜기씨.